첫 번째, 수환경이라고 했어요. 물 관련된 모든 환경을 수환경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1번 문제는 한번 보자. 다음 중 광합성 작용으로 산소를 방출함으로써 주간의 연못이나 호수 등의 용존산소의 과포화 상태를 일으키는 자 미생물 형태는 뭐냐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는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을 할수 있는 게 뭐냐 광합성 작용으로 할수 있는 건 조류뿐입니다 조류 뭐 녹조류는 홍조류는 뭐 조류계통 그죠 나머지는 박테리아 세균인데 이게 무슨 광합성이 돼요 바이러스가 뭐 로티프 펀지 아닙니다. 그래서 조류가 광합성할 수 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2번이 BOD 관련입니다.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측정하는 배양 조건으로 맞는 것은 20도씨 5일간 배양이었습니다. 그 다음 3번을 보신다면은 최수오염 측정 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측정하는 이유로 맞는 것은 자 답은요 염소이온이 많기 때문에 COD를 측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문제를 봅시다 수중에 유기 물질이 호기성 분해를 했을 때 생성되는 최종 산물은 자, 크게 나눠 가지고 호기성 분해와 혐기성 분해로 나눌 수 있다. 그럼 호기성 분해에서는 무엇이 만들어지고 혐기성 분해에서는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이것만 구분해 낼수 있으면 되잖아. 그죠 자, 호기성이라고 하는 건 산소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CO2. 그렇죠? 뭐 암모니아 암모니아 는 주로 저 NH3니까 산소 상태에 있으면은 NO3나 NO2 이런 형태로 에, 만들어져야 되니까 암모니아는 아니고 황산염. H C2, H2, 황산이 H2SO4니까 황산화물, 황산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산소가 들어가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뭐냐? 자, 가, 다, 그 다음 초산염. 자, 여기까지 넣을 수 있겠네. 그러면은 혐기성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이 암모니아, 그 다음 메탄, 메탄, 황화수소, 이런 것들 여기 보면 NH3 수소 들어가 있잖아 메탄 CH4 수소 들어있죠 황화수소 H2S 암모니아 메탄 황화수소 혐기성 상태에서 만들어진다 나머지는 호기성 상태다 그럼 4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 자 우측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호기성, 혐기성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앞쪽, 앞쪽에 하천 유입으로 인한 변화 상태를 네 가지로 위풀이 나누었는데 그 하천 오염 사이클과 자정작용 순서로 오른 것은 자, 6번 문제가. 자, 답은 5번인데, 자, 보시면은, 하천오염 및 자정순서. 자, 정수대. 우측에 정수지대를 지나서 분해지대. 활발한 분해 지대, 회복 지대, 정수 지대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냥 깨끗한 상태에서 물이 오염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물질 이제 분해가 되고 활발히 분해되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되고 또 깨끗한 상태로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7번 문제는 자물 중에서 수중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기포 형성이 지속되어 수중 분해 생물까지 사멸시켜 수처리에 지장을 주는 물질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분해가 잘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경성세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경성세제 알킬 벤젠 슬포네이터에서 약자로 ABS세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ABS세제가 분해가 잘 안되는 세제였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주로 대체되는게 이제 분해가 좀 잘되는 것이 연성세제 그러는게 연성세제가 LAS, LAS,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연성 세제의 뜻입니다. 세제 종류 얘기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8번에 부영양화 영양인자로 맞는 것은 질소인 1번 NP입니다. NP.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다 계속해서 오염물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11번 문제를 한번 보면 은 수중에 혼입되면 분해되지 않고 생물체내 지방축적으로 환경오염상 문제가 되는 물질과 물질과 인체 피해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바르게 되는 것은 4번이 바르게 되어 있네요. 자, 4번이 바르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PCB, 아까 간에미 유증 그러는 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거든요. 틀렸는 게왜 틀렸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1번이 틀렸어요. 수원이 미나 맞다? 증? 맞습니까? 카드뮴 골 연화증? ABS 연성 세제? 수중에, PCB가 수중에 혼입되면 분해되지 않고 생물체 지방질에 축적돼가지고 가래미 유증을 유발했다 자, 수원이 카드뮴이 뭐였습니까? 카드뮴이 이타이 병이었죠 수원은 미나 맞다 맞잖아 이거 뭐 지금 잘못됐네 카드명 관련화증도 맞고, ABS는 연성세제 아니고, 경성세제고. 그죠? 이 문제가 뭐 이래 돼있 다음 수중에 혼입되면 분해되지 않고, 아, 분해되지 않고. 아, 이 조건이 있네? 분해되지 않고 생물체 내 지방 축적으로 환경 오염상 문제가 되는 물질. 그러니까 분해되지 않고 지방에 축적될 수 있는 게 PCB다. 찾고 이 간염이 유점과 연결되어 있다. 문제는 맞는데 나머지 참 조금 슬. 문제 제기 소지가 있겠다. 그다음 12번 봅시다. 다음 중 수질 오염상 환경 사고와 관계가 틀린 것은? 틀린 것은 맞는 것다 있고, 틀렸는 것 하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자, 1번 봅시다. 가네미 유증 PCB 맞고, 2번 수원 미나맛다 병 맞고, 3번 적혈구 감속 육각크롬. 이게 틀렸네? 자, 육각크롬이, 에, 코 속에 뼈가 이렇게 천공이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적혈구 감소가 아닙니다. 카드뮴 이따이따이 병 맞고, 빗소 흑피증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관계에 환경 사고 관계는 그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자기 것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17번. 미생물을 이용하여 배수를 처리할 때 유기물 분해 속도가 가장 빠른 단계는, 아까 예, 얘기해야 될 대수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잖아.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내분비장애물질 환경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일단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 원상 회복이 가능하면뭐 장애 일으킬 물질도 아니잖아. 그렇죠.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다는 얘기야. 자, 1번은 불가역적, 불가역성 가지고 있다. 3번. 인체 축적되어 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4번. 다이옥신은 고엽제 성분으로 인체에 지방세포에 축적되는 유독물질이다. 자, 다이옥신이 고엽제 성분이 아닙니다. 주성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은 그 어떤... 부산물로 소량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주성분이 아닙니다. 고엽제 성분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고엽제 만들어질 때 부산물로 소량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19번도 마찬가지로 또주성분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 20번. 비점오염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비점오염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이 뭐냐 하면은, 어디서 배출되는지 확실히 구분이 가능한 것이 점오염원입니다. 가정하수는 가정에서 나오는 게 분명히 나오잖아. 나머지는 어디에서 나온지 출처가 명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원입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24번을 봅시다. 다음 중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다. 틀렸고 그죠? 나 20도씨 5일간 방치 후에 측정한다 나는 맞아요 다 시간 단추에서 산화제를 사용한다 아니죠 라 공공수액의 오염 지표가 된다 나라가 답이네요 나라 그럼 3번이 답입니다 자, 이렇게 BOD COD 여기 보시면 용존산소 이 관계가 계속 질문이 나옵니다 계속 질문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하면 은뭐 어렵지 않게 답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29번 독성물질 한번 봅시다. 다음 중 독성물질 유해도를 나타내는 지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자, 답은요 어, LD50이고 LC50이고 ED50, RD50 TLM 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LD50은 반수치사량이라고 얘기했고요 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 반수치사농도는 실험동물 50%를 생존시킬 수 있는 이게 생존이 말이 안되지 그죠? 치사 그랬잖아. 죽일사자입니다. 실험동물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독성물질의 농도입니다. 2번이 틀렸다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맞다는 얘기고. 자그 다음 31번은 앞, 앞쪽에서 앞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염된 상류부터 자정작용이 끝날 때 나타나는 미생물로 오른 것은 제일 처음 뭐가 나타납니까? 세균이 나타날 거고 박테리아가 그 다음에 프로토조아 원생동물이 나타나고 최종 자정작용이 끝나고 나면은 로티퍼라는 고등동물이 나타납니다. 고등동물이 나타납니다. 다음 나머지 호수 저수지의 정체 수역에서 성층화 층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자층 발생 순서로 오른 것은 자 제일 처음 표층수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수원약층이 나오고 심층, 심수층이 나오고 최종 바닥에는 침전물층이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호수저수지에 봄가을에 물의 온도 변화로 밀도차가 발생해서 수직운동으로 일어나서 가속화 현상 ]을 보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턴오바 전도현상 이라고 그럽니다. 전도현상 그 다음 미생물 생장 곡선은 아까 보셨고 그죠그 다음 에 쓰러지 침강성이 양호하여 침전 효율이 가장 높은 단계는 어디이냐 어떤 단계이냐 답은 내생내 생성장 단계이다. 내 생성장 단계이다. 다음, 자, 39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일반적인 산업 폐수 처리 방법이다. 자, 틀린 것은, 틀린 것은, 자, 물리적 처리 방법으로는 스크린을 이용을 한다든지 여과법 쓰는 방법이 있다. 맞아요. 화학적 처리 방법으로는 뭐 중화시킨다든지 응집을 시키는 방법이다. 생물학적 방법으로는 이용교환법, 산화환원법. 이게 생물학적 방법 아니죠. 이용교환이라는 산화환원은 화학적 방법입니다. 3번이 틀렸고 나머지 4번, 5번 다 맞아요. 혐기성 처리 방법으로 메탄소화법이나 부패적법이 있다. 호기적 처리 방법으로 활성 스러지법 살수 여상법. 자, 앞쪽 시간에 우리가 활성 스러지뭐 살수 여상법 그리고 산화지법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방법을 보셨죠. 자,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고 <웃음> 그 다음, 40번은 수질 오염 물질 건강 장애에 관련이고요. 41번도 LD50 설명이고, 42, 내분비 장애 물질. 에, 자, 42번 문제를 봅시다. 자, 내분비계 장애 물질, 엔도크라인 디스트럭트 해가 EDS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내분비 장애물질이 아닌 것은, 그습니다 다이옥신, 맞습니다. 알킬 페놀, 뭐, 트리머, 폐건전지의 수원, 자, 이런 것들이 장애물질 부영양화 물질은 내분비 장애물질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44번이 생물학 적처리방법중 호기성처리법으로 틀린 것은 자 호기성, 혐기성 이 구분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호기성 나머지는 다 호기성입니다. 살수, 활성스러지, 접촉산화, 산화지법 다. 메탄 발효는 혐기성 방법입니다. 혐기성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나머지 부분에 급수위생. 자, 오늘 이 정도, 여기서, 자, 여기서, 어,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질, 폐수 할것 없이 저 유튜브에 올렸는 자료 일단 좀 보세요. 그리고, 재현아, 내일, 내일, 내일 하는 거를 수업은 내일 없이 2시간 그냥 쉬고 나중에 필요할 때저 뒤쪽에 가서 하도록 할게. 좋지? 네? 내일 페인트 냄새 같은 거 조금 이제 이 방은 페인팅 다 됐는 거예요? 깨끗하네. 재미있 n 자